어제는 부모님 30주년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외식을 하겠다고 단골 막걸리집에 갔다고 하시네요 아니 세상에 결혼기념일에 막걸리집이라니고 에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아들 내가 다음 결혼 40주년까지 살수 있을까 난저 인간 때문에 속 뒤집어져서 못살것 아유, 내 명에 못살것 같아 아유내 팔자야 아이 아버지도 참 엄마가 어제 기대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분위기 좋은 곳좀가시그러줬어요 야! 네 엄마가 그집 안주가 맛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분위기가 배 채워 싸고 맛있는게 최고여! 아, 따 참말로! 아버지! 여자들은 밥먹는 배랑 분위기 채우는 배가 따로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엄마가 아침부터 입이 대빨로 나와가지고 밥도 안주고 목욕탕 한거냐? 어? 아유! 어! 아버지! 제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놨으니까요. 저녁에 엄마랑 같이 가서 식사 좀 하세요. 그리고 백화점 가서 옷 한벌 사주시고요. 아그 정도는 해야 좀 엄마 기분도 좀 풀리고 그러죠. 돈이 많이 들 텐데. 아니야 아니야 그만 두자 그만둬. 아휴 아버지 제 카드 드릴 테니까 맛있는 거 드시면서 화해하시고 들어오세요. 고맙다 아들. 네가 최고다 최고야. 내가 자식 하나는 잘 뒀어. <웃음> 인동 몽백화점 김치냉장고 6개월 결제. 인동 몽백화점 노트북 6개월 결제. 인동 몽백화점 휴대폰 12개월 결제. 아 뭐야 갑자기? 아버지 이게 뭐예요? 김치냉장고, 노트북, 휴대폰? 뭐예요? 아 그거. 이 엄마가 옷한 벌로는 기분이 안 풀고 해서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김치냉장고 사주면 좋아할 것 같다고 해서 김치냉장고 하나 샀다. 네가 힘들까 봐 6개월로 했어. 아 그럼 노트북은 뭐예요? 아 내가 컴퓨터 배우고 싶어 했던 거 너도 알지? 야네 엄마만 결혼기념이 냐 나도 결혼기념인데 나도 하나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 샀다 아, 너 힘들까봐 6개월로 했다 아니 그럼 휴대폰은요? 어 요즘 커플폰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니네 엄마랑 함께 커플폰 하나 질렀다 네가 많이 힘들까봐 12개월로 했다 걱정마 헐 무이자다 무이자 어우 사랑한다 아들 덕 그래? 엄마랑 화했다 어, 어, 어. 조금 어, 어, 있다가 그 뭐냐? 네가 좋아하는 떡볶이 사서 들어갈게. 하여 너무 고마워. 땡큐. 뚜뚜뚜. 아, 아버지. 아버지! 아이고, 나 환장하겠네, 진짜. 40주년 때는 적금을 들어야겠어요.